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도안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내장 입니다 백내장 이라는 것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고 요즘 초고령 사회에서 백내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젊은 사람에게서도 백내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이 무엇이고 왜 생겼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백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구의 해부적 기능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바깥의 상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게 됩니다 빛이 물체를 째고그 반사된 빛으로 우리는 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반사된 빛이 조리개인 홍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렌즈인 수정체를 통해서 굴절이 되어서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닿게 되면 그 상을 망막이 있는 콘셀과 로드셀, 콘셀은 컬러를 인식하고 로드셀은 채도를 인식을 해서 그두 가지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인식이 되어 뒤집힌 상을 우리가 뇌에서 읽어서 물체를 똑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진 것 렌즈의 특정 부위가 뿌옇게 된그 변성된 부분을 백내장 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 특정 부위가 하얗게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변성이 되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 원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인데 이첫 번째 원인 외부적인 원인은 파장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파장을 일으키는 전자기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짧은 단파가 감마선 그다음 엑스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장이 짧은 파장일수록 열에너지를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단파장이 물체에 닿게 되면 열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외선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망막에 자외선이 남아 있다면 망막에 열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은 이런 유해한 파장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 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은 각막이 차단하고 300 나노미터에서 400 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 대역은 렌즈가 차단하게 됩니다. 즉 자외선을 렌즈가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막 까지 자외선을 도달했을 때 막막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막에 열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잃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각막과 렌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광선 영역 중에 400에서 485 나노미터를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블루라이트는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닿게 됩니다. 블루라이트의 역할은 색깔을 좀더 선명하게 만들죠.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면 블루라이트 필터 를 껐었을 때와 켰었을 때의 선명도를 봤을 었때 블루라이트가 나왔을 때더 선명한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블루라이트가 들어와야지 물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막에 있는 콘셀을 블루라이트 파장이 더 자극을 해서 기분도 좀더업 되도록 하고 물체를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블루라이트 자체가 멜라토닌을 파괴하기 때문에 낮에는 일반적으로 잠이 들지 않는 이유가 이런 블루라이트를 봄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약한 파장이 좀더긴레드라이트는콘트을좀더덜 자극시키기 때문에 좀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다운 시켜서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죠. 우리가 노을을 연상해 보시면 우리의 감정을 좀더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루라이트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파장대역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대역보다는 짧기 때문에 망막의 콘셀을 더 많이 자극시켜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망막에서 쓰기 때문에 망막의 피로도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햇빛이 많이 쬐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나마 간접광선이죠. 바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 닿아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블루라이트 양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낮에 활동을 하고 또 밤에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디스플레이를 보면 태블릿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나오는 직접 광선인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망막의 피로를 좀더 더 유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블루라이트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영화를 보게 될때 가까이 보게 되면 블루라이트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 블루라이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막막의 블루라이트가 계속 조사가 되기 때문에 망막이 훨씬 더 뜨거워 지게 됩니다 즉 망막의 피로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에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게 되고 잠을 그만큼 늦게 자니까 잠자는 시간에 망막이 다시 재생이 되는데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자야지 망막이 재생이 되는데 새벽 2시 잔다 새벽 3시 잔다 그동안 블루라이트가 계속 망막이라는 감지 필름에 계속 감지가 되도록 열이 채인 상태라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휴대폰을 본다면은 막막이 재생될 시간을 주질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막막에 어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막막이 방리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막의 감지 필름이 렌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렌즈를 오히려 약간 탁하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특정 빛을 하얗게 구름처럼 만들어서 막막에 들어가는 사되는 부분을 렌즈의 단백질을 변성을 일으켜서 하얗게 함으로써 망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백내장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내부 요인입니다. 이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안구로 가는 시동맥 양이 줄무로 인해서 안구를 기능의 재생을 담당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와서 렌즈도 재생을 시키고 망막도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렌즈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투명한 단백질인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명한 단백질이 생활에서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계량 같은 경우는 흰자가 투명한데 그것을 후라이팬에 열을 가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한 흰자가 하얀 흰자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렌즈에 있는 크리스탈린 단백질도 특정 부위에 열을 받게 되면 가얀 부분이 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백질의 변성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렌즈 자체에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서 제일 바깥은 렌즈 캡슐이라는 막이 있고 그 안쪽에 렌즈 에피실리움이라는 렌즈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 상피세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렌즈 파이버를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렌즈 파이버가 일부 손상이 됐다면 렌즈 상피 세포에서 렌즈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서 크리스탈린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더라도 렌즈 파이버를 어느 정도는 재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인 요인 중에 재생을 하는 시간에 재생을 해 줘야 되는데 재생을 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 결국 잠을 늦게 잔다든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 쓴 렌즈의 손상된 부분을 잘때 렌즈의 상피세포에서 렌즈5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이 하나 둘씩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렌즈의 투명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이 렌즈5의 재생산을 막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가까이 앞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고개를 숙이는 행동들을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 뒤에는 우리가 승모근도 있지만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추의 1번과 경추 2번에 척주동맥이 꼬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개를 계속 숙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목 거북목이 되고 목 뒤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동맥이 꺾이면서 그리고 근육에 피가 덜 통해서 충혈이 되면서 척추동맥이 올라가서 윌리스서클이라는 뇌와 눈으로 영향을 주는 그 사이클 연결순환 고리에 영양 공급을 훨씬 적게 할 수밖에 없게 되면 시동맥으로 가는 영양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동맥에서 각막도 새로 재생산하고 렌즈도 재생산하고 망막도 재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확률을 점점 줄이게 되다 보니까 렌즈의 변성을 점점 초래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외부 요인을 줄이고 내부 요인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외부 요인을 줄인다는 것은 단파장의 노출을 줄인다는 것이고 단파장 의 노출을 줄인다는 것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줄인 것이다 저녁에는 우리가 tv 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망망으로 블루라이트를 넣는 이런 행동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파괴를 해서 잠에서 깨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디스플레이를 쓰시고 가급적이면 필요할 때 말고는 디스플레이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경으로든 아니면 디스플레이 필름으로든 블루라이트 필터를 써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만질 때 훨씬 더 블루라이트를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부 요인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눈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렌즈를 새 렌즈로 교체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입니다 이새망막으로 교체하는 이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잘 자야지 그 낮에 썼던 그런 피로도를 탈락이 됐던 상피 세포들 망막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렌즈 교체되는 시기에 충분하게 숙면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습관 거북목을 만드는 습관을 하지 않고 앉았을 때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그리고 뒷목도 중간중간 만져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가 잘 가도록 해줘야지 눈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에 직접 혈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눈에 섯가지 근육이 외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많이 써서 혈류를 많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팔을 이두박근을 아령으로 연습을 하면 팔의팔 근육이 커지듯이 피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전후 좌우로 눈을 아래 위로 반복 운동을 해주고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초점을 맞추는 홍채 근육도 많이 쓰게 되면 홍채 근육과 눈을 움직이 는여 6가지 근육을 많이 씀으로써 눈의 혈류를 올려 줘서 결국 눈의 건강도를 올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드시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명한 단백질 크리스탈린 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려면 굉장히 음식이 깨끗해야지 렌즈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프 오염을 일으키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림프의 찌꺼기들이 순수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오염을 일부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렌즈의 일부 오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선명한 상을볼 수가 있듯이 가공식 보다는 자연식 동물식 보다는 채식을 함으로써 눈에 좀더 좋은 투명한 단백질을 만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일상생활인데요 특히 지하철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폰을 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시간을 접하게 되고 만성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접하게 될수록 눈은 빨리 노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백내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노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